이번 시간에는요 딕스위를 라는 곡을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이 금방 친 멜로디는 굉장히 귀에 익숙하죠 많이 들어본 노래 중에 하나일 텐데요 March 행진곡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곡 중에 하나예요 행진곡은 어떨 때 쓰이는 곡이죠? 음, 말 그대로 행진할 때 쓰는 곡이에요 이딕스는요 미국 남부에서 많이 연주하던 곡 중에 하나예요. 사실 빅스랜드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. 빅슬랜드는 미국 남부 쪽을 이야기하죠. 굉장히 빠르고 경쾌한 행진곡 중에 하나랍니다. 자, 오늘 이 곡으로 우리는 빨리 코드를 바꾸는 테크닉을 연습할 거예요. 음, 악보 자체는 그닥 어렵지는 않은데요.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. 그래서 코드를 빨리 빨리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코드 빨리 바꾸는 테크닉을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곡이랍니다.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로 먼저 멜로디는 귀에 익숙하니까 항상 악보를 볼 때에는 왼손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훨씬 쉬워요 왜냐면 코드는 왼손에서 시작되거든요 자, 왼손 첫 번째 코드는 뭐죠? C, 스킵 skip, 스킵이니까 C코드예요 C코드를 나눠서 치죠 주 레이지 곡에 많이 나오거나 월츠에 많이 나오거나 떨어뜨려서 쳐요. 이걸 우리가 왈츠 패런이라고 하는데, 행진곡도 거의 비슷해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 마디를 쓱 보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음이에요. 그리고 두번째 코드는 어허! 아래 C는 똑같고요. 위에 두 개가 올라간 f 코드예요 이거는 이 C를 이렇게 올려주면 F가 되죠. 그래서 F코드인데 자리만큼 만 거예요. 그래서 F코드가 있고 얘가 두번째고요. 그 다음은 어느거죠? 이렇게 내려가면 F, G, right next to each other 서로 붙은, s e 이고그 다음 C에서 내려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? G7 코드라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요 그냥 이게 G7 코드라고 하더라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세 가지 코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먼저 쓱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스킵 스킵 스킵이면 이거는 C 코드야 그러면 적어도 어느 음이 나올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앞보를 보면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그럼 이건 뭐죠? 음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f 코 o 자위두 개가 올라가고 아래 마름은 C죠 아하 그리고 이건 Right next to each other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세캔이니까 G 삼 코드죠? 그렇게 눈으로 보면 굉장히 빨라요. 어, 선생님,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얘기한 코드가 아닌 게 하나 있어요. 어디죠? 여기에 샵이 하나 붙어 있어요. 어,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? 자, 그 옆에 옷을 보면 그 옆에 노은 에코드예요. 그런데. F코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확하게 FA는 아니고요 아래음이랑 같네요 그죠? 그럼 아래음하고 아래로 또 다시 내려간 스킵다운이니까 이노트인데 e 위에 음에 샵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니까 D&X 이렇게 그림처럼 보시면 훨씬 더 빨라요 물론 DF 처음부터 악보가 눈에 들어와도 좋은데요 그러면 더 좋겠죠? 하지만 만약에 금방 안 들어와도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는 그림으로 보면 되니까. 그래서 이 노트는 DMF s h 이고요그 다음은 이것도 세컨이에요, 선생님. 그런데 이거는 요게 아닌 오, 여기서 스킵다운이네요, 아래음에서.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. 사실 우리가 이것도 G7이라고 불러요. 이게 왜 G7인지는 이번 레벨의 맨 마지막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배우기 전에 일단 눈으로 많이 익혀두고 나서 코드를 보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일단 왼손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먼저 악보를 보기 전에 왼손을 쭉 한번 그림처럼 훑어보세요 대충 어느 음이 나올지 어떤 코드가 나올지 눈으로 익혀두고 나면 오른손을 보고 왼손을 붙이면 훨씬 쉬워요. 한번 보기에 아셨죠? 자, 그럼 오른손으로 한번 가볼까요? 이제 오른손은 어, 못 갖춘 마디에서 시작해요. 피업피 자, 처음에는 팔블룸 뷰를 시작하죠. 그리고 네 번째 박자에서 시작해요. 그래서 이게 원, 투, 쓰리,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C에요 그래서 첫 번째 코드는 어쨌든 C G E C니까 얘도 C코드네요 음, 두손다 C코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G E C C 스타카토가 있고 그 다음 C B E F e, e, G 그 다음은 그냥 순서대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G인데 어? 손가락 번호를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같은 의미인데 치면 안 돼요? 어? 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다음 올라가야 되는데 같은 손가락으로 치고 나면 은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그렇게 올라가도 되는데요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써서 더 많은 키를 빨리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셨죠? 이렇게 쳐도 하, 저안 되는 건 아닌데요 실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치고 손가락 번호 여기 써진 대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5,4,3로 바꾼 뒤에 skip down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죠 G부터 하나 더 높은 A A 예, 여기도 또 바꿔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A C A C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고요 그 다음 노트에는 바꿔야 돼요 A 인데요 FINGER n u 으로 요렇게 가야 돼요 A B C D E 오 s 컨퓨징해요 손가락 번호가 하지만 손가락 번호만 잘 신경 쓰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은 뭐죠? C G C 그 다음은 내려와서 손가락 번호 3번으로 G로 와요 G E G 그리고 다음 노트는 D인데요 2 손가락 번호 2번으로 2 3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음,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손가락 번호만 신경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 보일 뿐이에요 때로는요 꼭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곡이 있고요치면 칠수록 때로는 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치면 칠수록 쉬운 곡이 있어요 이 곡이 그곡 중에 하나예요 치면 칠수록 쉬워져요 그러니까 얼른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 르가토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지금은 악보 볼 때에 스타카토 르가토는 제외해 두고 박자와 음표만 보세요 그래 그리고 신경 써야 할게 손가락 번호예요 테크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중요한 게 손가락 번호랍니다 사실은 스타카토나 르가토는 맨 마지막에 우리 음식 할때 후추처럼 후추나 소금 이런 거 같은 조미료들이에요 조미료들은 나중에 넣을 수 있는데요 오, 가장 중요한 거 기본이 되는 거는 제일 처음에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왼손 코드 찾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패턴을 읽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손가락 번호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개는 악보를 볼때에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?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부분은 두 번째 페이지에 있죠. 두 번째 페이지 G에서 시작하면 G 여기죠. 있 C E D C 그 다음에 스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마크에 놓으세요. 그리고 손가락 번호 꼭 기억하셔야 돼요. 그래서 B C E 그리고 같은 인데요. 손가락 번호 3번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너무 바빠서 그렇게 못 올라가요 이게 지금 이가 반박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꼭 3번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3, 5, 4, 3 이렇게 듣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또 손가락 번호 동그라미 치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도 이인데 다시 또 손가락 번호 3번으로 와야 돼요 1, 2, 3 1 2 3 다시 A 소거락 번호 3번으로 A 쭉. 그리고 여기는 이제 5번으로 어, 멀어요. 네, 쫙 펴세요. 그래서 가세요. 만약에 이게 너무 멀어서 안다이면은 이렇게 좀 해서 가셔도 돼요. 상관은 없어요. 단이를 정확하게 쳐주면 돼요. 아셨죠? 그래서 오른손은 사실 멜로디가 어렵진 않지만 손가락 번호가 헷갈리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번호 꼭 조심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오른손에서 다 끝났네 두손 붙이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손가락 번호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스타카토, 르가토 이런 거싹다 우리가 빼고 악보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두손 같이 한번 볼까요? 자 오른손은 G에서 시작하고 왼손도 C 코드입니다. One, t 한 박자 어디 갔죠? 제일 앞에 있잖아요. 그래서 앞에 마디가 못갈출 마디로 시작했죠. 네 번째 박자에서 시작했어요. 첫 번째 1, 2, 3는 네 마지막 마디가 에 있어요. 우린 이건 못갈출 마디라 그러죠. 다 알고 있죠? 자, 그렇게 되는 거고 어때요? 쳐보니까 어디 어디가 헷갈리죠? 어, 선생님 손가락으로 바꾸는 게 너무 정신없어요. 맞아요 그거는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연습을 해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트를 천천히 다 봤으니까 악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악보가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후추도 치고 소금도 넣고 여러가지 가능 해야 되겠죠 자. 바로 그게 음악에서 스타카토, 르다토 피아노, 폴테 이런 음악 기호들을 따라서 치는 거예요. 또 보면 처음에는 스타카토가 있어요. 그리고 르간토가 있으니까 부드럽게 이어지죠. 그리고 스타카토리가또 떼주고 슬러 두분 붙여주고 다시 또 떼고. 연결된 음 끼리는 연결해서 붙여서 쳐야돼요 이런 식으로요 하나씩 떼지 말고요 떼지 말고 둘은 적어도 붙여주세요 하는 의미에요 르가토는 그래서 르가토가 길게 있으면 차라리 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두 음씩 넣어주면 르가토는 참 치기 힘든 것 같아요 왜? 그다음 음이 빨리 나오는데 뗄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? 근데 이건 맞는 게 아니에요. 쭉 붙여주면 안 돼요. 꼭수우를 따라서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 다음번에 연습할 때에는 여기 슬러드를 전부 다 보고 체크하시고 스타카토는 전부 다 손을 들어주세요. 자 그럼 이제 악보를 조금 익혔으니까 선생님하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까요? 원, 투, 모두 생각하니까 너무 바쁘긴 해요 하지만 음악은 재밌죠? 빨리 치면 훨씬 더 재밌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에서 편안하게 적어도 어... 4개 미만으로 틀릴 때까지 연습하고 4개 정도만 틀릴 수 있으면 그 다음 속도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 속도로 넘어가기 전에 4개보다 더 많이 틀리면 더 연습하셔야 돼요 이 속도에서 아셨죠? 자 그리고 이 속도에서 편안하게 치고 난 다음에는 선생님을 올려주는 그 다음 속도에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 곡에서는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되죠? 손가락 번호하고요 그 다음 스롤 요렇게 이어주는 거 어떻게 이어주는지 그것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코드 바꾸는 게 굉장히 까다롭긴 한데요 사실 왼손에 코드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오른손 손가락 번호예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런데 음, 손가락 번호 바꾸기 이렇게 기억을 하면 오히려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곡은 코드를 안 틀리고 잘 치고 오른손 손가락 번호만 제대로 잘 바꿔준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세요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 더재밌는노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 1, 2, 3 One, two, three.